는거야 그녀가 그녀가 버렸다는거응 이리와 로코 김밥 길방하십니다 너 나한테 빵길빵한다고말했잖 아, 응. 응. 어, 도습다습니다 스시 못 먹어도 괜찮아 흑돼지 만두가 있잖아 흑돈 만있 먹을 수있는니주도 최고야 아 진짜? 맛있쳤어맛있어 아, <웃음> 음, <웃음> 맛있어 음 빨리 먹어봐. 응. 저 카랑 너무 차자는 없는 사람이 어딨어? 이게 내 삶을 아는 게 어떻게 해? 나는 자기가 사는 게 너무 좋은데, 자기가 사는 게딱 하나, 내 삶에 막 하나 이렇다 내가 더 많은 기쁨을 주잖아. 오랜 응, 그래. 아, 행복해 오랜만에. 약간 약간 약간 약간 가자 바다 코코넛 가자 맛동산 잘 어울리네 배경이랑 가자 맛동산 딱 <웃음> 어, 그 바다 멋지 뭐 가자 가자 사랑빵사탕 <웃음> 가자 사랑빵사탕 사랑방사탕은 어디겠지? 사랑방사탕이야? 사랑방사탕 아니고? 그래 사랑방사탕 이 <웃음> <웃음> 자꾸 사랑방사탕이라고 하잖아 <웃음> 그 사투리야 사투리야 <웃음> 약간 서부산이 <웃음> 어. 사투리가 좀더 심한 것 같다 뭘, 그, 부산 에서 서부산, 동부산 따지고 있노? 야, 무슨, 누가, 부산 사람, 누가 깰봐가지고, 누가 이렇게 하냐고. 깰봐, 깰바 사서라고 했다, 니네 아까. 우리는 깰바사서한데깰바사서안데 게을러 산는데니 네, 우리 아빠거 욕하는 거야? 지금? 욕하는 게 아니라 더정겹다고 서부산이. <웃음> 더 구수하다고. 좀 보내줘야 될 거, 아, 정 <웃음> 그래서, 여기, 아기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어 여기, 여기, 여기, 여살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지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밖에 나오지 마세요 네 밖에 나오지 마세요 슈아 여기 응. 억세다 억세 진짜 시키는대로 잘하재 <웃음>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 있나? 없는데? 보관했으면 보관했다고 하지 않 그럼 이게 2000년동안 있었단 말이야? 자기야? 아, 그 말이야 진짜.. 이제 허락 허락한 바보 같아 <웃음> 순수해 보이지 않아? 응 어. 퓨어 그 자체야 퓨어 그 자체 예, 다오이 친구분 안녕하세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지금 까지 했죠안정나 <웃음> 청혼 받는것같 은데 좋아이가 나거나 더. 너만 잘 알아주는 사람 한번있을까 <웃음> 없지. 그래. 진짜 없지.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마음이 똑같아. 그러니까. 내구소가 똑같다고. 그냥 그래. 자희카페님 어때요? 응. 음, 불레. <웃음> 야, 내세 좋아. 네이클로버가 100개 있었다고? 응. 에바, 그만. 진짜? 그게 한쪽이 있는 구덩이에 엄청 많았어. 네이클로버가 행운의 상징 아니야? 맞아. 그래서 네가 그동안 네이클로버 버프였구나. <웃음> 그치, 그치. 니가 어렸을 때 네이클로버가 부지런히 찾아왔어야지. 응, 절대 없고 하나 있는 데는 옆에 하나 더 있거든 아너 다지가 가자 <웃음> 진짜? 응. 어디? 우리 웨이클럽 하나 있죠 어? 근데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또 있어요 옆에 하나더 있죠 야이 평소에 눈도 안 좋으면서 어디 찾았어 자기 거 하나 내거 하나 야 감동 <웃음> 이거 책에 깔책 꽂아넣으면 돼 우리 좀 귀엽다 근데 이런 거주고 이런 거 만들었겠고 장해 장해 우리 구독자님들께 행운이 가기를 <웃음> 구독자님들 I love you <웃음> 야 이거 한번 해줘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출연하겠습니다아 <웃음> <아오. 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어. 어. 내 반지. 좋은 티이야 이름 뭔지 물어볼걸. 통상은 나일까? 그 많이 넓고. 어. 내가 이렇게 자꾸 놀아주니까 주인님이. 아, 어, 살 빠지고 좋네. <웃음> <이런 거. 웃음> 내가 일곱 자 모았고, 나머지도 여기서 끌어 보았거든. 음. 오빠, 오빠가 줬어. 응. 이거 오빠가 있었어? 언니, 설명 아니야? 오빠 있어? 오빠, 저기 오빠 있어. 응.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다비는 배우니까 판단 맞아야 돼요. 프로다 셔야야시이다 왜, 코만지 안 되나? 나 만져라. 아. 어우 좋아. 지금 짬마서 아쉽게 먹는 우리 아직은 청춘일지도. <웃음> 아직은 좀쓸만하지도 <웃음> <웃음> 뭐해? 운동. 노래 부르다. 갑자기 무슨 운동이야? 그 <웃음> 갑자기. 갑자기 하고 싶었어. <웃음> 한라산 준비하는거야? <웃음> 카디비 같은데 카디비?